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고려사신의 대중국 만행기 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송나라가 고려와의 화친을 장려하면서 고려사신들을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고려상인들이 통과하는 길에 고려관을 세워서 숙식을 제공하는데 매우 공을 들였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 고려는 과연 그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을까 봅시다 첫 번째 고려사신이 중국 개봉에 도착합니다 송나라 수도야 그때 그래서 고려가 조공품을 가져왔는데 뭐별허접한걸 갖고 왔죠 근데 중국에서 주는 하사품이 그 10배 이상 대규모 사절단이 왔는데 그 사절단들이 다 들고 가지도 못할 정도였어 그래서 고려사신은 홍 황제의 하사품을 어떻게 했냐? 근데 그 중에 황실에서만 쓴다는 보물급도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중국 개봉에서 그냥 팔아 버리고 이게 너무 부피가 크고 무겁다 이거야. 황제가 하산 뭐 보물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딱 가성비 좋은 금하고 은으로 바꾸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나라 사신이 이번엔 고려 개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려에 떠도는 찌라시에 송나라가 가져온 그 금은 중에 가짜가 있다는 첩보가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송나라 사신 면전에서 그 금하고 은으로 만든 알들 그렇게 알로 예쁘게 포장해서 갖고 온게 있거든요 그걸 깨보는 거야 근데 결론은 다 진짜였다는 거 그러나 송나라 사신은 그 굴욕을 받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사신이 송나라 황제에게 어떤 문서를 올리는데, 근데 그 문서에 송나라 연호를 안 썼어요. 그리고 갑자를 씁니다. 갑자는 지금도 우리가 쓰죠. 올해가, 그 뭐, 황금 용의 해였나? 뭐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임진년, 뭐 병자년. 아, 왜 나쁜 것만 말하지? 뭐 하여간, 그 올해는 무슨 년이고, 뭐 무슨, 뭐 소, 소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건데 그걸 쓴 거야 응? 원래는 연호 몇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는 외교상 불래죠 왜냐면 조공국이라 함은 중국을 자기네 종주국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문서상 연대 표시를 중국 왕의 연호로 표시한다 그럼 연호는 또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중국의 한무제 예를 들어 건양 1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건 시간되면은 나중에 또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중국은 그 대가로 더 많은 하사품을 조공국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돈으로 이게 교환하는 거였지 가오를 그러면서 원조 혐한 소동파가 이걸 보고 지랄을 하죠 아유 지랄이 명목상 조공국인데 니네들 고려는 하사품은 그리 많이 챙겨가면서 왜 중국한테 형님 대우 안 해주냐 이거야 고려사신이 이 얘기를 듣고 짜증을 내면서 고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당나라 연루했습니다. <웃음> 때는 송나라 시대인데 응. 그러면 하는 말이 아 졸라 떽떽거리네 이게 사설에도 나오는 고려의 공식 반응이야 응. 그렇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거란과 송나라가 국지전을 벌이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만 휴전하자 이런 교섭단을 꾸려 갖고 거란 군막에 송나라가 사신들이 옵니다 근데 거란 진영이 왔는데 고려사신이 딱 있는 거야 응? 아니 그거 보고 송나라에서 니들이 왜 거기 있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냐면 거란과 고려가 내통을 네 하고 있을 수 있다 아니 이미 사신이 고려사신이 거란 진영이 있는 거니까 내통 네한 거지 응? 그래서 니들 혹시 짜고서 우리 중국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음심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사신 대답이 어? 그냥 우리 구경 온 거야 그런 거 아니고 걱정 마 우리 임금은 요나라 임금보다 송나라 황제를 더 좋아해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마침 요나라 사령관이다 보는 앞에서 우리 황제는 요나라 황제보다 송나라 황제를 더 좋아한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하여간 그렇고 다섯 번째 고려가 이번엔 또요나라 연호를 쓰는 일이 생깁니다 어, 아까 송나라 갈때뭐 송나라 연호 안 써주고 갑자년 쓰면서 어. 그 소식이 이제 송나라의 귀에 당해 또 들어오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 니네 우리한테 조공버치고 실제로는 하사품 그렇게 많이 뜯어 가놓고 왜 우리 또 형님 대화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도리어 그 중국사신이 고려에서 엄청 욕을 먹는다 아니 우리 덕에 거란하고 전쟁 안하고 잘 살면 됐지 어 이게 어디라고 기어오르는 거야 어? 우리가 요나라 쓰면은 그쪽에서 어? 하사품 이빨이 또 챙겨준다 이거야 그래서 한거야 이거 그냥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하는거지 거란이 우리가 뭐 황제로 인정해서 하는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뭐냐면 송나라에서도 하사품 챙겨먹고 거란에서도 하사품 챙겨먹고 이게 이중으로 털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고려가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어, 그 덕에 우리가 요나라 지도하고 어, 그 봉역도라고 합니다 그, 그런거 몇개 가져왔는데 그거 니들한테도 줬잖아 우리가 어, 그럼 니들도 그 혜택 보는거 아니야 어, 당시 지도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 쓸수 있어요 어, 그런거죠 이렇게 답을 하고 이제 말았답니다. 진짜 그냥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거네. 응.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일이 가장 시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먼저 규주 대첩이 세계사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뭐 보통 보면 조선의 그 임진왜란 때뭐 한산도 대첩, 행주대첩만 아는데 규주 대첩이 내가 봤을 때 세계사적으로 더큰 의미가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 규주 대첩 이후 고려사신이 송나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혼자 온게 아니라 일본하고 남만 여러 국가사신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야궁능이딱 꽁붕들 딱 데리고 입국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에서 볼 때는 이거 기분이 좋지가 않지. 자기네들이 형님 대우받으려고 이게 사신들 초청해서 접대하고 하다 챙겨준 건데. 그리고 이제, 고려 사신이 묵는 여각에 다른 나라 사신들이 먼저 막 몰려서 접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황제를 보러 갑니다. 물론 그 진상품의 질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여진, 서하 안남 등등의 사신이랑 개봉 시내에서 귀주대첩 자축 파티입니다. 그러면서 어그 그때 여진이 고, 거란한테 엄청 핍박받고 살던 그 시절이거든요. 나중에 금나라 세우면서 뭐 거란, 거란 쫓아내지만, 그때만 여진이 또 아주 그 서른받고 압박 속에 살던 시절이었어. 응, 거란 때문에. 그러면서, 아유 고려 형님이 그 거란 깡패놈들 완전 손 빠졌다면서요? 하면서, 술 한잔 받으십시오 이렇게 막 파티 가는 거야. 응? 거기에 아까 있잖아요. 다른 뭐 일본 여진 뿐만 아니라 뭐 서하 안남 이런 애들 다른 여러 국가들이 다 고려한테 막 술을 대접하고 막 그러는 거야. 자 이게 대략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그 중고등 시절 학교에 어떤 일진 있잖아 근데 질이 안 좋아 그래서 주로 뭐 만만해 보이는 애들만 대반 싸움 시비걸고쪼 패고 다녀 어. 그런 재수 없는 놈이 있었는데 어느 날뭐 공부만 하는 것 같이 얌전했던 애랑 한번 맞짱을 뜨더니 걔가 그 재수 없는 일진을 완전 조져버린 거야 요런 응? 거랑 비슷한 상황이 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교에 소문나 갖고 막 다른 애들이 와 갖고 막 괜히 그 학생하고 막 친하자고 그러고 막 친구하자고 그러고 막 아는 척하고 그러잖아. 요, 요즘은 또안 그런가? 이거 사실 제 얘기예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키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나 봐. 근데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 그때는 별로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또지안 좋은 애가 있었어. 어느 날또 괜히 나를 뭐 내가 어느 날 도저히 못 참아서 한번 붙었어 근데 내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응? 옆반에 모르는 애들이 와서 나한테, 나한테 막 아는 척하고 막 하루에 아침에 그 저는 유명인사가 됐죠 어, 하여간 예,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보는 송나라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뭐냐 이거지 남의 집 안방에서 왜 고려의 규주대첩 축하파티를 여는 거야 응? 응? 이거 우리나라의 수도인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그 적대비도 다 송나라에서 대주는 건데요 어. 하여간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거란 요 나라의 사신도 왔다고 해요 규주대첩 어, 패전 이후에 근데 한관 포청천에서 한번 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요나라 사신들이 중국에 매우 거만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군사적으로 송나라를 압박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나라 사신을 능욕을 한게 고려사신이지. 막서로에게 술잔 주고받는데 요나라 예절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된 일을 계속 고려사신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라 요 사신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대요. 근데 물론 이거 보고 송나라는 엄청 꽃이 다했겠지자 그리고 일곱 번째 고려사신이 항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근데 대놓고 항주의 관청창고를 막 들춰보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중앙 즉 황제한테 올라가는 물건이라 중앙관리만 검열권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거 다른 나라 외국에 사신이 와서 막 들춰보는 거지. 이거 내정간섭인 거지. 근데 웃긴 건 그 송나라 관료들이 뭐 거의 기어다니면서 고려사진들을 접대합니다. 근데 상주는 당시 이슬람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각국의 주요 물품들을 둘러볼 수 있었죠. 그거 다 집어넣은 다음에 되돌아갈 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갈때 준비해놔 하고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봉으로 떠나는 거야. 이걸 소동파가 보고 아주 그냥 그 부하가 치이는 거지. 저 새끼들 어느 나라 관리냐 이거야. 어? 왜 오랑캐한테 이렇게 기어다녀?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한테 이거 상소할 거라고 협박한하 줘. 그 송나라 관리하고 고려사신 둘 다. 근데 이제 송나라 사신은 이거 보고 안절부절 못하지. 자기 목 날아가게 생겼으니. 그 치만 고려사신은 아무 뭐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그러시든지 하고 갔답니다. 결국 상소는 안 흘렸대요. 왜냐면 이거 올리면 고려사신이 피보는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관리들만 피보니까 하여간 에, 그랬답니다 근데 이거 다 중국 정사에 있는거고 소동파가 직접 쓴고려해양론고려금수론에는 이보다 더 많이 말도 못하게 나와요 제가 여기 딱 7가지만 추려서 낸거지 이건 일부예요이 내용은 연 연안, 우리나라 연안박지원의 동란서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중국 드라마 판관포청천에서도 고려사신의 행패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방영 됐나? 그럼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소동파는 이렇게 고려에 대한 울분이 그렇게 많았던지 평생을 그냥 혐한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소동파는 왜 그토록 고려를 증오한 혐한파가 되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